그게 이제 하이브 반바지라고 제가 실수를 입고 집에 왔는데 저라는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세 가지인 것 같아요. 그게 저한테 다가온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싶습니 네, 안녕하세요. 세븐틴 민규입니다. 2한가지의재밌는 질문들을 대답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드릴 텐데요. 준비가 되셨으면 함께 가보시죠. 민규의 마인드셋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시간 행복 목표 이유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저라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삶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 가지 지금 당장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은 장소는 어딘가요? 지금 당장 어딘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유럽? 어,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유럽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유럽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내일 눈을 떴을 때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이 생기면 좋을 것 같나요? 저는요, 어, 순간이동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전세계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는 비행기 시간을 줄이며 좀더 융통성이 또 있게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바로 바로 갈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순간이죠. 세계 최고의 셰프 되기, 세계 최고의 배우 되기. 지금 저한테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? 어,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, 더 많은 분들을 민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? 편하게 대답하면 벌레인 것 같고요. 귀신 조금 진지하게 대답하면 꿈이 없는 미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?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요 올해를 잘 버티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색한 순간을 풀어내는 민규만의 방식은 무엇인가요? 예전에는 좀 그 순간에 제가 노력을 해서 어떤 말이라도 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어색함조차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즐기려고 생각 중입니다 <웃음> 실수나 후회 때문에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?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후회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실수는 뭐 콘서트장에서 13명 들 사이 맨구석탱이에서 혼자 안무를 잠깐 틀렸다는 것 되돌리고 싶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말 기억에 남는 실 수나 후회는 어렸을 때, 시험 봤을 때, 한 문제 틀려가지고 100점 못 맞은 그런 어떤 시험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제일 아쉽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 민규 인생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? 제인생의 영웅은 되게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엄마, 아빠가 저한테 가장 큰 영웅이고요. 그리고 지금의 저를 세븐틴으로 만들어준 한성수 대표님도 저한테 큰 영웅인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어떤 모습일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할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? 어, 저는 상대방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그 일에 대한 열정과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멋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보이는 듯한 모습. 본인 일을 잘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네.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?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. 다들 너무너무 피곤하시죠? <웃음> 익숙해지지 않습니다. 항상 아침엔 피곤하죠. 민규가 크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? 제가 가장 많이 웃고 크게 웃고 했던 순간은 멤버들이랑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.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저도 그 멤버들에서 제일 잘 알고 우리만의 어떤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재미요소 우리만의 이해관계가 있는 세븐틴 멤버들과 함께 했을 때 가장 많이 어했습니다 누아르 영화 주인공 vs 멜로 영화 주인공 멜로 영화 주인공 누아르를 하기엔 물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또 어떤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캐럿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멜로인 것 같아요. 매일 입을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옷이 무엇인가요? 매일 입을 수 있는 좋아하는 제가 옷이 최근에 하나 생겼는데요. 그게 이제 하이브 반바지라고 그 하이브 헬스장에 구비되어 있는 반바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실수로 입고 집에 왔는데 와 아,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. 반바지인데. 그때 입기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하이브 반바지에 꽂혀 있습니다.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는 어딘가요?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는 침대 위가 아닐까 싶습니다.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, 누워서 편안하게 쉴 때,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후손에게 남겨주고 싶은 민규만의 보물이 있다면, 무엇인가요? 후손한테까지 남겨줄 보물은, 세븐틴 반지. 네, 이 반지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계속해서 많아지겠지만, 이 반지는, 잘 전시해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하있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나요? 어 저는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실천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오늘 일했지 와 진짜 많은 걸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완벽하지 않나 싶어요 제 감정에 충실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.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무엇인가요? 세븐틴 보컬팀 노래들을 추천해드립니다. 저는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굳이 신나는 노래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. 그냥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줄 수 있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그 우울함조차도 본인의 감정이니까 그걸 충분히 느끼고 즐겼으면 좋겠어요. 민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? 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했다고 라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제 자신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행복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엔제 자신이 좀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팬들에게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? 그냥 저는 그 공연장에서 팬분들이 직접 불러주는 노래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것었습니다 제일 기분 좋고 설레고 두근거리는 순간 30초동안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안녕 민규야? 너는 참 행복하겠다 매일매일 일할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비록 잠은 조금 못 자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응원받고 뭔가 슬픈데? <웃음> 정말 긍정적인 아이야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화이팅! 마인드셋 오디언스와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나요? 무엇인가요? 마인드셋을 통해서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물론 제 이야기가 공감이 안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사람마다 인생은 다 다르고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하는 어떤 말, 제가 전달해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의미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21가지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봤습니다. 저에 대한 궁금함이 조금은 풀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제 마인드셋이 궁금하시다면, 또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getmindset.com 또는 마인드셋 앱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.